내일 25일 무슨 날이죠? 설! 날 맞습니다 민족 대명절 설날입니다 저희 아 아리아지도 설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우리 팬분들도 다가오는 설, 친구분들,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푹 쉬면서 에너지 충전도 꼭 하셔야 해요 엑소! 엑소! 그럼 지금까지 둘 셋! 이 yeah. yeah.